4 네. 4월 이전에 제항에 참석하신 우리자사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무천 관계로 학생님께서는 아래 강당 안에 쓰셔서 또는 청하 밑에 쓰셔서 참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약을 시작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일흥관이야 제 집사 각도 키고 을 찬인 일흥관 고지문행이 찬인 인초흥관 자동 나오네 괜찮은데, 이쯤만 해요. 여긴 한여 이제 밖에 학생들. 아 어쩔 수 없어요. 자또 승자 동계입니다. 모시고, 초 모시고. 찬인찬인 이제 절 하나가요. 예? 찬인절 부터 해야돼 여기 여기 승자 동계 마이크 가까이 있어. 마이크 가까이 있어. 들어오세요. 뭔가 조가 모시고 들어오세요. 조가 모시고 들어오세요. 아, 아, 는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정시진성 정시 이쪽으로 서세요 집사 그 박생선 문위 진내 알자 찬이 계시고요. 비가 오니까 적당히 서 계시라고 그러세요. 아, 당신이 주고 제 식사의 아니, 주그제지 사에 환생 이 지남, 부창님 환생 불각시